아 이게 바다 떨어져. 아, 부산항 대교. 아, 좋다. 아, 멋지다. 바다, 말이 안 되지. 부산항 대교. 어, 어. 이거 바다 위로 가는 거. 멋지다. 해운대 그 지름길. 이다그거그리 그, 영상 한다카는 친구들이 멀지매 얘기 정신없이 하잖아. 이름 이 오늘 최고 풍경입니다. 빌딩, 아, 바다 빌, 빌딩하고 네. 이거는 오늘 멋진 곳에 왔네 이거는 틀림 최고 죠 해운대가 지렁 부산항대교 오 멋지다